신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모금해주신 분들 좀 추첨을 통해서 백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. 아직 안 고르셨어? 고르세요 누구 누구 이게 누구 저희 누구? 저희가 아홍보인데 체크한 거 말고 비인 거 중에서 원하시는 숫자 체크하시고 여기 있는 거 그럼 저좀 키미 누나 나이로 하겠습니다 어! 어. 아, 막, 아! 아프다! 아프다! 28번 가져올게요 빨간 빨간색 네 여기 어!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뭘까요? <웃음> 과연? <웃음> 포패디? 어, 어, 코드그라피! 코드그라피! <웃음> <웃음> 아 진짜? 무대니 아. <웃음>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니까 내가 추천했었던 약간 니트 같은 거요런거 선물로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? 아니야? 아니 근데 가격도 중요하다는 거지 11만원 약하다 아, 그러면 헤비아우터 중에서 친구들이 입으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제 취향 반영보다는 음. 매장에서 제일 잘나가고 있는 상품이거든요 아, 제일 잘나가는 게에요 네. 아, 그럼 또 제일 잘나가는 걸로 선물을 줘야지 지금 보신 그레이 컬러가 지금 오프라인에서도 제일 잘 제일 인기가 있어요. 많은 컬러예요 그러면 또 제일 핫템으로 선물을 줘야겠죠? 그러면 이 제품으로다가 네.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장에서 지금 시즌 오프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할인도 막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니죠. 저희는 정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결제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은 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여기서도 저희가 헤비 아우터를 구매를 해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. 저희가 잘 입고 있는 몬스터 파카로 결정을 했어요. 결제 가실까요? 49만 천 원. 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어데케에대해서는 바로 이 제품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비싼 거라서 추천한 거 아닌지 아, 비싼만큼 비싼 값을 하기 때문에 스테디에브리어 제품입니다 아, 그렇죠. 저도 스테디에브리어 좋아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제품도 선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해주세요 네, 183만 6천원 결제 도와드립니다 만에 돌아왔어요. 코로나 때문에 직접 학생들을 만나지는 못할 것 같네요. 소녀소녀가당 네. 손녀, 시민연합회 분들이 전달해주시는 방식으로 MNG 분들 사장님께서 음. 추가적으로 다섯 개를 추가로 기부해주셨습니다 네? 따뜻한 사장님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얘들아 네. <웃음> 잘 입어. 음. 따뜻